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오늘의 영상은 물건을 구매하고 연수증을 쓰레기통 버릴건가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물건을 사고 나면 연수증 어떻게 하시나요?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리시나요? 아니면 연수증을 주지 말라고 하시나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활용해보세요. 첫번째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를 검색합니다. 두번째, 네이버 마이프레스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세번째, 연수증 인증을 클릭합니다. 네번째, 연수증 인증을 누르면 작업 상태 창이라는 창에 카메라, 내파일 파일 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카메라 앱을 눌러 연수증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연수증 찍지 않으니까요. 다섯 번째, 사진을 찍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섯 번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연수증의 장소, 정보를 읽어오면서 스캔이 되어집니다. 제가 언제 이 연수증 발급했고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일곱 번째, 방문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설문조사표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시고 자기 취향부를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빵이 맛있어요랑 친절해요, 매장이 청결해요를 클릭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연수진 어, 리뷰 시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일패는 500원이 정리되고요. 천 사진 리뷰 시 500원이 정리되고, 최초로 방문한 곳은 리뷰 시 50원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문 업체를 다시 리뷰하는 경우 10원이 정리되고, 하루 최대 다섯 까지 리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 기준에 하루에 한 업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위에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증은 한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이 안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연수증을 내가 리뷰를 했으면 그것을 버리시고 다른 연수증을 해주시면 되고 남에게 절대 쓰던 연수증을 주시면 안됩니다. 리뷰를 남겨주셔서 사진 있으면 사진을 추가해주는데 여기서 저는 케이크 사진이 있기 때문에 케이크 사진을 클릭해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어 리뷰를 적어서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케이크가 비싸지만 맛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야옹의 케이크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고 저는 적었거든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어도 된, 답니다 만약에, 안 적으셔도,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르면은, 제가 올렸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 네이버, 다시 창을 열어서, 위에 보면, 종이에, 알림이 1, 2 숫자였던 것을 보이실 거예요. 그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뜬 것을 확인하면은, 정립이라는 알림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그 알림 글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50원이 네이버 페이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네이버 페이는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로 정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로 쇼핑을 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이버 웹툰으로 만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보시는 분이라면 쿠키를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쿠키랑 무엇이냐면요. 바로 미리 보기를 살수 있는 결제 수단이에요. 저는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페이를 정립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 앱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막대 세개를 클릭한 후 전체 서비스에서 내리다 보면 세번째 어디 갈까 해서 네이버 마이플레스를 이 클릭합니다. 아까 와 마찬가지로 연수증 인증을 클릭후 카메라로 연수증을 찍어줍니다. 저는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고 또스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킨을 받으면은 또 이제 주, 연수장에 있는 주석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서울에 있는 고스퍼스탄이라서 서울에 있는 중앙고속을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문 인증 완료를 클릭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리뷰는 네, 사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뷰만 적기로 했어요. 고속버스지만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좋았다고 간단하게 적었거든요. 언천하게 정상스럽게 적었죠? <웃음> 그런 다음 등록하기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적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네이버 첫 화면을 열어두면은 또 네이버 창에 보면 알림이 한개뜰 거예요. 그것을 클릭. 클릭하면 또 적립이란 것처럼 50원이 적립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염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네이버 페이를 적립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모두들 여러분들 제가 알려주는 꿀팁 잘 사용해 주시고요. 어...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더 영상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같이 정립하자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아이안에가 알려주는 연소주 버리지 말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